소리를 막 질렀어요 두가지가 나왔는데 메모지 정도는 고뜬하게 들어가는 이런식으로 안에 조금 이렇게 넣어두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훨씬 귀여운 것 같돼? 오늘은 제가 어떤 영상을 찍을거냐면 이렇게 텐마이텐에서 저한테 11만원 상당의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다 디즈니 컬렉션 제품들인데 요거 하나하나 언박싱도 해보고 간단하게 리뷰도 해보고 이 제품들로 이60다이어리 꾸며보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여드릴 거는 이홀로그램이 없어 인어공주 5종인데 저는 처음에 이거를 받고 나서 진짜 소리를 막 질렀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인어공주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진짜 막 대사를 외울 정도로 물론 그 한국말 더빙으로 된걸 <웃음> 보긴 했는데 진짜 그렇게 엄청 좋아했는데 이걸 받아서 주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디자인은 이렇게 다섯 가지로 정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뒤에 보시면 간단하게 편지를 쓸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뭐 선물을 주실 때 이거 하나를 껴두시거나 뒤에 이렇게 짧게 편지를 써서 주시면 어렸을 때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많이 봤던 사람이라면 이거 받으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만져보면은 되게 빤딱빤딱한 유광 느낌은 아니고 부드럽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편치를 뚫어가지고 이공다리에 이렇게 끼워도 예쁠 것 같고 선물할 때 끼워줘도 좋을 것 같고 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벽에 붙이는 거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벽에 붙여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벽에 붙여서 사용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또 하나는 이렇게 육공 다이얼인데. 이게 A5, 이게 b 7 사이즈로 두 가지가 나왔는데 여기 앞에 보시면 기존의 60 다이어리하고는 조금 다른 무즈골드 색상이에요. 이렇게 큰 사이즈 60 다이어리를 보시면 표지가 홀로그램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오게 된 거냐면 이런 홀로그램 엽서가 6 사이즈에 맞지 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60 사이즈에 맞는 홀로그램 엽서를 출시해달라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어떤 옵션을 구매를 하셔도 이렇게 두 가지여서 원하시는 대로 커버를 바꿔서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안에 내용은 유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뒤를 넘기시면 모는 페이지가 있고 무선 모는 페이지도 이렇게 있고요 점선 페이지 이렇게 총네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맨 뒤에는 이렇게 포켓이 있어가지고 필요하신 것들이나 닦고 용품 간단한 소지품 정도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보시면 속지를 따로 구입해서 넣지 않는 이상 이 크기에 비해서 두가좀 굉장히 얇다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넉넉하게 들고 다니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의 포스트잇 메모지 정도는 거뜬하게 들어가는 크기입니다. 이 작은 사이즈도 구성은 똑같이 되어 있어요 이쪽에 바인더를 보시면 오즈골드 색상으로 이렇게 홀로그램은 아니지만 커버가 또두 개가 들어있어 가지고 기분대로 바꿔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예지는 똑같습니다 그냥 줄, 이렇게 모 이렇게 반반, 점선 그리고 이렇게 조그만 포켓까지 음, 간단하게 메모하면서 들고 다니기에는 다이어리또 너무 귀엽고 예쁜 것 같아요. 다음은 위클리별로 한 장씩 쓸수 있는 위클리 플래너입니다. 내지는 50장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크기예요. 떡매 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용을 다 하신 다음에 그냥 이렇게 넘기셔도 되고 뜯어서 사용하셔도 돼요. 뒤에 이렇게 딱딱한 하드판이 있어가지고 그냥 바로 되고 편하게 사용하셔도 되서 좋은 것 같아요. 비슷하게 위클리 말고 먼슬리 플래너 패드도 있는데 필기 노트로도 사용이 가능한 패드라고 해요. 이 위클리 패드도 그런데 이 먼슬리 패드도 끝에 보면은 패드 양쪽 부분이 약간 이렇게 접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잘 이렇게 안 뜯어져가지고 어왜 이러지 불량인가 했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여기 양끝 부분이 접착돼서 모서리가 이렇게 밀리는 현상을 방지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라고 합니다. 구성은 똑같이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는 캘린더로 되어 있고 이 뒤쪽 부분에는 편하게 메모 패드로 사용하실 수 있는 모는 종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후 버전도 이렇게 귀여운 모는 종이 그리고 먼슬리 캘린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미니멀한 사이즈의 먼슬리 플랜인데 노트처럼 굉장히 얇고 가벼워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 앞에 표지는 이렇게 귀엽게 피글렛이 되어 있고 넘기시면 원슬리 칸이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그냥 프리노트로 사용할 수 있는 모는 칸들로 구성되어 이 있어요. 종이는 굉장히 얇은 편인데 받침은 조금 적은 그런 느낌입니다. 뭔가 다이어리를... 쓰시기엔 조금 벅차시고 원슬리 플래너를 활용하시는데 프리노트도 많이 쓰고 싶으신 분들한테 되게 좋은 구성인 것 같아요 다음은 데일리 플래너입니다 여기 뒤에 이렇게 자가 있어요 이게 탈부착이 가능한데 이렇게 다이어리를 쓰시다 보면 자를 대고 그거야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때 사용하기 좋으라고 나온 것 같은데 색깔표도 사용이 가능하고 이런 실용적인 면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 날짜랑 요일을 체크할 수 있는 칸이 있고 나머지는 그냥 다 진짜 프리로 사용하기 좋게 좀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가까이서 보시면 되게 조그맣게 모눈이에요. 그래서 칸에 맞춰서 사용하시기에도 편할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앨리스 유선노트입니다. 종이가 약간 두툼한 편이고요. 평범한 노트인데 표지가 다한. 표지가 되게 단단한 편이어서 들고 다니면서 약간 내구성 있게 사용하시기에 좋을 것 같아서 학교 다니시는 분들이 필기하기에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디즈니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디즈니 시리즈 네가지 라인 노트인데요. 되게 얇은 편이에요. 내지는 유선으로 되어 있고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필기하기에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여기에 마스킹 테이프도 되게 여러 가지 보내주셨는데 한번 이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해서 노트를 간단하게 써보기로 할게요. 종류가 되게 다양해가지고 좋아하는 캐릭터들 것만 이렇게 몇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스티키 메모지.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포스트잇처럼 이렇게 떼었다가 붙였다가 할수 있는 약간 접착성이 있는 메모지예요. 그래서 진짜 포스트잇처럼 활용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끝쪽에 보시면 조금 굴곡이 있잖아요. 플래너나 다꾸를 하실 때 이렇게 붙여두시면 이렇게. 받았을 때 이렇게 책갈피용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서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비슷한 포스트잇 메모지인데 신기하게 구성이 이렇게 펼치면 나오는 구성이에요 근데 안에 있는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특히 이품 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쓰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선물하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이런 포스트잇은 책갈피용으로도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귀여운 스티커 <웃음> 이게 페이스 스티커라고 디즈니 캐릭터들 얼굴만 크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만든 스티커인데 세 가지 종류를 보내주셨고 이렇게 두 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어리 꾸밀 때 사용을 해도 너무 귀엽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핸드폰 케이스나 에어팟 케이스에다가 꾸며봤는데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되게 포인트가 되고 귀여울 것 같아요. 클립보드 형태의 메모패드인데요. 클립으로 꼽을 수도 있고 빼가지고 한 장씩 빼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 뭔가 직장인들한테 되게 유용할 것 같은. 저도 회사에서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쓰고 그러거든요.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 한 거는 체크를 하고 이르지 못한 거는 지우거나 아무래도 디즈니에서 만든 제품들이라서 그런지 디즈니 테이프나 스티커로 데코를 해주면 훨씬 귀여운 그런 느낌? 이것도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한달 실천 메모지인데요 이것도 약간 떡매 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달마다 어떤 목표를 정할지 정해주시고 여기 3월 한달로 하면 이게 1일부터 31일까지 되어있어서 그 목표를 이룬 날에는 이렇게 테두리만 그려주셔도 되고 색칠을 해주셔도 되고 못한 날에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꾸미는 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이렇게 딱 맞는 스티커가 있어요 또 앞뒤로 이렇게 두 장씩 들어있는데 크기가 딱 맞아가지고 이룬 날들에는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뭘 해야지? 이렇게 목표를 정하는 것보다 이런 거를 만들어놓으셔가지고 벽이나 다이어리에 끼워놓고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밑에 보면은 성취동 얼마만큼 성취했는지 체크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마지막은 옷핀지 인데요 두가지 버전을 받았는데 이게 뭐냐면 한 장씩 떼어내가지고 접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포장지예요 접어주셔서 여기 여기 풀칠을 해주시고 이 끝부분에 풀칠을 해주시고 간단하게 편지를 쓸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이런식으로 안에 조금 조그맣게 선물할 것들을 넣어두고 양면테이프나 풀을 붙여가지고 이 부분을 딱 접착을 하면 뭔가 과자 케이스 같기도 하고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딱 이렇게 선물을 주면 그냥 주는 것보다 받는 분도 훨씬 좋아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식으로 마테랑 조그맣게 스티커로 꾸며봤는데 이렇게 친구 생일이나 뭐 특별한 날에 선물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텐바이텐에서 온 선물들 언박싱하는 건 여기까지 해보고 이제는 이 마스킹 테이프랑 보내주신 닦구용품들로 오랜만에 닦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